수미온이랑 그 연기에서 양이온이 결합을 해서 생성이 된 물질을 얘기. 음. 그래서 예를 들면 음 n H. 수영에게 h c l 를 넣는 건데, 음. 그러면, 일단, 구경꾼 이혼이 있는데, 걔네는 반응을 안 하고, 그냥 말 그대로 구경만 하는 애들인데, 아, 그래요?